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왜 서태웅이 없지? 그럼 난 이달째 한번 해보자 뭐 어떻게 든 되겠지 그지? 형은 이달째 아니야 나는 이달째 아 여기 뭐야 현질한것같은데 명왕이가 리바운드좀 잡아줘라 그럼 오케이? 어 명왕이가 리바운드좀 잡아줘 내 이달째 힘을 보여줄게 얘들아 이달째는 이렇게 하는거야 알았지? 정석을 내가 딱 3분동안에 딱 보여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와쑤 어, 리바운드는 명왕이가 잡고 노마크 일때슛잘 살아잉 왜 안뛰는거야 근데 변덕규 막아야지 오케이 밖으로 빼 패스. 패스가 어디있냐 근데 시겠다. <웃음> 형, 형, 조. 마비야 형, 조. 어 호. 호. 호. 호. 호. 달째 오케이 어, <웃음> 미씨 야, 왜 그래? 내가 정대만 막 할게. 너네 꼴밑 너네한테 막히게 게 달제의 정석이야 이게 달제의 정석 형이 달제의 정석이야 알겠지? 형이 달제의 정석으로 가 이렇게 니바 네 잡아라 와 달째로 불락 일로 일로 달째로 대줘 마피아 한 g 살렸어야 됐는데 오케이 알겠지? 달 it. I get it. I 정석 아, 어 2점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2점이야. 이거봐. 달제 슈퍼 하드캐리. 이 달제 정석 이거 편집해갖고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아, 3점 들어갔다. 봐 봐. 달째한테 올려줘. 이게 달째 정석, 정석. 달째 정석 개정석 와, 달째 블록. 진짜 달째 모든 정석 플레이 다 보여주고 있어. 달째 리바운드까지 보여줬는데 헐. 달째 스틸. 오케이 달제 블러까지 안 들어간다 얘들아 리바운드 오케이 쪼두세요 오케이 명왕띠 좋았어 야이 달제는 유튜브 원래 잡는다 진짜 달제 달제 박달제 아 다리 타이밍은 가니다 헤이 어떠냐, 젊었느냐, 여러분, 이게내지마세아게아직 게임은 끝나지 이았다고요얘아게임아이 게임은 좀잡아 리바운드 좀잡아얘게아 <웃음> <웃음> <웃음> 리바운드 좀잡아 <웃음> 리바운드 좀잡아아아 리바운드 왜 이렇게 못 잡니? 아, 달제 정석 플레이 한 3분 동안 내가 지대로 보였다. 이게 달제 정석이야. 달제로빵내해하겠는데 이거? 자, MVP 바로 나오잖아. 어? 달제로 열심히 하니까. 블루광, 달제로 블루광도 잡잖아. 기가 막히지. 달제로 득점왕도 먹잖아. 기가 막히지. 오케이. 야달째 진짜 레전드다 자 이거 나가서 일단 뭐 주는거 한 번씩 바꿔올게요 자 이거 친구추천 또 들어오네요 자 르브론 들어왔어 오케이 자 임무가 있네 자보상획득 MVP 3회 획득 어렵지 않지 자 랭크전 한번더 들어갑니다 자 간다 준비됐니 얘들아? 이번에 마왕이와 명왕이로 가겠다 몽구가 안 받으면 명왕이랑 간다 몽구가 받았다 자 마왕이와 몽구랑 가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가서 한번더 하고 그리고 나 별별이하고 르브론한테 캐리 한번 받고 오케이? 하나. 야 몽구에 이겨야 된다. 몽구 잘해야 돼. 형한테 돌려 그냥. 형 달제 정석 한번더 보여줄게. 오케이? 형은 자 달제 정석. 마왕이 선택지가 없어. <웃음> 마왕이 선택지가 없구나. <웃음> 마왕이 <웃음> 선택지가 없어 지금. <웃음> 자. 자 마왕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 권준호 야 권준호에 그냥 거, 어, 권준호도 없잖아 자 마왕이 선택지가 없네요 서태용 하고 싶은데 안돼 없어 서태용 기간제라서 현질해야돼 가자 일단 야 근데 이 팀으로 누구를 이길 수 있을까 마왕이가 리바운드를 잡아야돼 마왕이가 골밑으로 가야된다 야 씨, 마왕아 마왕아 너 이거 해야돼 마왕이가 리, 너 리바 잡아야돼 너 괜찮겠니? 네가 리바 잡아야되는데? 야 이거 달제정석 유튜브 각이다 이거 편집해놓고자 야겠다너 리바 안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마왕아 일단 잘 뛰어봐 저게 꼭짓점에 올라갔을때 넌 뛰면 돼자 하나 둘셋 지금 예. 아, 리바운드 해야 되는데. 얘들아, 리바운드 해야 돼. 야, 형 줘. 형 줘. 어려움매 형을 줘. 흉, 시앗이네. 형 줘. 너네 형 달라니까. 형 줘. 달지한테 주면 다 들어가, 알았지? 자, 네. 형 줘. 채치수가 나와있으니까 얘네 왜 잘하는 애들 아니야 마마 바쿠룩! 형조! 오케이 형이 알아서 딱 해결해줄게 형이 해결사 자 달제의 정석으로 형이 일단 다 해결할테니까 형한테 최대한 공을 뭘 알았지? 이것봐 못한다고. 마마 바꿀 빼. 헤이. 자달째한테 주면 모든 게다 해결돼. 달째 이게 정석이니까 알았지. 안 들어가. 리바운드. 아 들어가네 이게. 아. 자 마마 다시 형. 형. 형. 마마 형. 오, 들어갔네, 훅샷 들어갔네. <웃음> 와, 씨, 달째로 블락 가는 거야, 그냥. 형만 믿으세요. 달째 형만 믿으세요. 달째 형이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헤이! 오케이! 문구 잘했어 문구 지금 좋아 괜찮아 지금 괜찮아 문구야 형! 문구야 욕심내면 안돼 몽구야, 욕심내면 안 돼. 절대 욕심내면 안 돼, 지금, 몽구야. 팀플레이야, 팀플레이. 형, 다시 줘.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지금 달째 정석으로 가는 거야. 달째 정석, 조정석, 오케이? 어, 내가,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마왕아 아, 욕심내면 안돼 지금 욕심내면 절대 안돼 오케이 오오케이 이거 아주 좋아 필살기가 있을 땐 일단 싸야돼 알았지 자 달제정석 자 달제정석으로 간다 아 채취수로 계속 엘리우 때리네 헤이! Hey. 아 이거 블록 타이밍이 아 얘들아 4점 차야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돼 오케이 좋아 달제 정석 계속 들어갑니다 앞으로 48초야, 잘 버텨보자 패시! 여기로 선생님 여기로 그렇지, 달째 정석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이제 형한테 줘! 형이 마무리할게! 문구야 형 줘! 문구야 망했다 방한거형 줬어야 어? 되는데 어 힘들었다 이거 이럴, 이럴 때는 그냥 공을 받고 더 공격하려고 하지마 왜냐면 우리 공격진이 강하지 않잖아 그럴 때는 받고서 시간을 끌어줘야돼 무조건 이것봐 그래서 그러니까 형이 MVP 받잖아 달제 정석이랄까 스틸왕 받잖아 그지 달제 정석이야 자득정왕 받잖아 달제 정석이라는거야 이게 MVP까지 완벽디 야 진짜 달째로 잘한다 진짜